고 해야 되겠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웃음> 바쁘신데 시간 내주니다아니아니 괜찮아요. 얼마 전에서 왔었거든요 한번 뵈면서 네, 네. 대표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음. 유럽 보차이 옛날에 왔었어요, 20대 때. 어 그래요? 지금 30대예요? 네. <웃음> <그래가지고> 왔어요. <웃음> 제 대부분 구독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표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될까? 차별화가 돼 있을까? 궁금해서 왔었는데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해산물을 이렇게 구워 먹는다는 게 술집에서 흔한 컨셉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왔었는데 음. 네. 저는 이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어. 좀 유명한 집 있다고 해서 가보자 음. 굳이 왜 강남까지 오냐 네, 갔었는데 친구들도 좋았다고 음. 언제쯤 오셨어요? 4월 음. 때 중순쯤에 한번 왔어요 주말에 음. 주말에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왔었는데 어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웃음> 놀라게 해서 친구들이 누리가 아, 굳이 이렇게 아치 들인데 물벼서 놀아도 되나? 뭐 이런 느낌 엄청 많아요 재밌었어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조용히 술 먹고 갔어요 그냥 <웃음> <웃음>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대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 이렇게 좀, 저희가 막 놀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술 먹고 그냥 가자 그냥 조용히 먹고 갔는데 음. 놀라게 했었죠 친구들도 사실은 해산물 구워 먹는 거를 이제 흔치 않으니까 뭐 여기 오자고 한 이유가 이제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 궁금해서 나는 왔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왔던 거라서 그래서 되게 그때 신기했었죠 사실 아 이게 쉽게 그걸 할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 해산물을 구워 먹는다는 게 흔한 게 그치. 아니니까 구워 먹는 해산물이 이제 조개구이 그거 말고는 이제 생선구이 그쵸. 또 거기다가 이제 해산물을 구워 먹는다 그러면 거의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파기 한번 시켜 보자 해서 컨셉을 짠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신기했을 거아 음. 이게. 확실히,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건좀 많이 느꼈죠, 때 음. 확실히. 그니까, 러 뭐, 구독에 처음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그때 제가 음. 작년 초에 막, 이런 거 자영업 하는 거를 좀 궁금해서 막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기 대표님께 떠서, 궁금해서 이 보고 해서 됐다가, 이제, 그래서, 아. 커피숍? 커피숍? 아, 계셨어. 아, 커피니다먹타나 아, 일은 하자마자 왔어. <웃음> 아, 저 말고도 많이 왔다 갔을 거예요, 도착분 어. 오시면 인사를 하시는데. 네. 아, 되게 불편해 지까 <웃음>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인사를 네.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바쁘신 것도 있고 음. 뭐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조용히 그냥 가서 혹시 저, 가서. 제가 있었나요? 그때는 음.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슬쩍 아, 봤는데 바쁘셨던 음. 것 같아서 아. 가서 말을 참아 음. 걸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먹고 갔어요 그러셨구나 네지나 <웃음> 일하시는데 뭐말 걸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또 대뜸 가서 아주 구속자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왔었습니다 음. 요 여기 보면서 뭐가 좀 느낀 점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은뭐 음... 고쳐야 될 점이나 이런 게 아니요 제가 아직 뭐 음... 특별히 그때 한번 이용해 본 거라서 특별히 뭐 제가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건잘 모르겠고요 어. 그냥 일단은 신기했어요 제일 큰 거는 해산물을 술집에서 어 보면은 좀 간단하게 술 먹으면서 거 먹을 수 있다라는 컨셉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었 그러니까 일본 가서나 이럴 때는 이게 조금씩 거 먹는 거는 먹어봤어도 사실 한국에서는 뭐 동해안 쪽 이런 데 가서 그냥 생선구이 집에서 거 먹는 그런 정도만 봤지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같이 거 먹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던 거라서 대부분 뭐 고기나 거 먹지 뭐 환산물 누가 잘거 먹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때 먹어보니까 조금 아 이게 왜 하셨는지는 알것 같아. 있어요, 솔직히. 음. 아 이래서 사실 해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때 좀 많이 느꼈죠 아 장사도 그냥 뭐 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하신 뒤에 모든 게다잘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유럽보 차량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이제 한다고 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바라는 프랜차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컨셉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인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주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도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아무나 막 내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면 망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웃음> 그 사람한테 내줘요. 전 그러긴 싫어, 싫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뭐, 프랜차이즈 막, 막 몇백 개씩 내가지고, 확뜯다고확 확 망하는.. 너무 많아요. 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진짜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내주자. 그리고 이왕이면은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 해주면서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이 음, 네. 그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사실 대표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해도 사실 자영업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냥 뭐 경기가 어렵고 여러가지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지금은. 제일 많이 아마 대표님들 들으셨던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다, 다 자기 본인 돈벌려고다 그냥 소위 말하는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찾아보다 보면 사실은 그래도 내가 눈으로 보여주고, 해주고, 이런 걸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님 그도 제일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 꾸준하게 저 보고, 항상, 아,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되게 답답해서 메일을 좀 보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 어머님 둘이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 힘들다고 해서 당장에 조금 바꾸는 건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아셨죠? 지금 거기서 식당 한지는 이제 딱이만2년 됐는데요 이고일를 한지는 이제 그 한1 1년 됐어요 어, 이쪽 계통에 일을 네. 한지는 고깃집에서 계속 일을 그니까 러 정육점을 한 5, 6년 정도 제 아버님 하시던 거 같이 했고 그다음에 정식당을 한3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그전에는 소고기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할때 같은 경우는 어 시골에서 외진 데서 하다 보니까 소고기를 좀 저렴하게 해서 손님 받아서 좀 장사를 했었는데 서울 오면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동네 상권에서 조그맣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하기에는 경쟁력이 전혀 없을 거고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수험을 전문적으로 도한 6, 7년 정도 공부를 해서 계속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보자 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생겼죠 그래도 좀 노력해서 흥내만 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좀 해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게 됐는데 저도 욕심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거기 아니다 싶으면 사실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던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기, 아니면 뭐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오기 플러스 여러 가지 공기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딱 많이 2년을 채우게 됐는데 지금, 지금 상태는? 지금 상태요? 전화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요 솔직히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제가 오픈바를 저는 못 받고 싶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뭐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운영하는 것 자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뭔가를 조금 조금씩 바꾸긴 했는데 이게 대표님도 얼마 전에 봤다시피 하다 보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뭐 메뉴도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안에서 돌아가는 뭐 여러가지가 또 조금씩 바뀌고 기존에 처음엔 구워준 시스템이었고 대표님 하신 것처럼 이제 스프레다 직화로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모든 손님은 다케갈수 없고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가지 조금 변화를 많이 줬어요 뭐 굴의 변화도 좀 주고 탄의 변화도 주고 이런 구워주는 시스템도 좀 변화를 주고 뭐 메뉴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뭐 넣었던 것도 있고 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작년 초쯤에 부터는 아르바이트생 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은 뭐 3명 냄새 쓰다가 뭐 1명 줄였다가 뭐 이렇게 게다가 가다가 그럼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때 마침 또제 사정을 알아서 그랬던 건지 그만둘 두겠다라고 하면서 부터 그럼 일단 어머니랑 둘이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일년이 넘어가더라고요 매출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문제인 건데, 초창기 때는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보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퀄리티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더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사실 크게 오르지가 않았어요. 광고도 하기도 했고, 뭐 하기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크게 문제. 오르지 않았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그거를 파악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려면 은 밖에서 봐야 돼 일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봐야 돼요 아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자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권 자체가 힘든 상권이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못 잡았거든 처음엔 못 잡았거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자 앞으로 본인이 제일 잘알거예요 두세 두세.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뭐든지. 해보면은 야 이거 계속 해가지고 되겠다.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난 여기에 빠져나올 수 없겠다. 사실 아, 지금이 그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냥 뭐 장사 조금 했다. 아니면 뭐 주변에 장사하신 지인들이다라고 물어보기에는 사실은 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러고 뭐, 그야하는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이 봤을 때와 많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랑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매일 보냈을 때랑 지금이랑 거의 6개월 7개월 좀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정말 이제 전문가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다 이제 내가 메뉴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더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 그도 저도 아니면 정말로 여기서 털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중에 하나를 뭔가를 보통, 해야 되는거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자리에서 내가 시작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승부 봐야지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네. 계속 어긋나요. 장사가 똑같아요. 처음 오픈할 때 잘못해버리면 계속 어긋나요. 근데 감지를 못하는 뿐이지.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폐업을 권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 겪거든. 그리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을 권유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인데 경험이 부족하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빨리 폐업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겁내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 사실은 내가 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난다라는 게 금액적인 손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 내가 실패를 했는데 다른 데 가서 했을 때또 실패할까봐 하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크지 않을까. 음, 그게 두려운 거거든. 네. 그게 두려운 거거든. 네. 제가 가게 한번 갈게요. 아, 네. 가서 정확하게 한번 네. 보고 네. 판단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제가 일단은 네. 제가 얘기를 몇 마디 해보면은 네. 저는 바로 알아요. 할수 네. 있는 사람인지 네. 없는지 네.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안 되고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안 되는 거. 네. 실행을 못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네. 네. 네. 네. 네. 관심은 있는데 실행은 또 못해요. 네. 그걸 실행하려고 해도 자기 고집 때문에 못해. 요그 자존심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태만이에요. 그쵸? 저도 사실은 그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손님들이 됐던 뭐 아닌 지인분이 됐던 간에 하셨던 말씀들이 차라리 실력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만 둬라. 말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또 아니니까 차라리 말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뭐, 아, 여기 정리를 하고 좋은 데가 당사하라고 하기에는 그 말은 금전적인 문제가 또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다.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해주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보면은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내가 한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은 저도 아 빨리 접어야겠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특히나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분들 계세요 여기 뭐맛집으로고 소문 듣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래요 관심 많이 하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셨을까 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뭐 이거저거 하고 있으니까 아 그거를 그냥 보시고 그냥 오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가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오셨을 때아 그래도 이제 어, 소문대로 괜찮았다 좋았다 라고 하고 가시면 또 막상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매출 보고 나면 아 내가 분명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걸 텐데 오르지 않는 매출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크죠 항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있 거예요. 네. 100% 있는데 그거를 항상 못 느끼고 네. 어떻게 파악할지도 모르고 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솔직히 뭐 저도 이제 고집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인데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강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나보다 네. 잘 모르는데 네. 나한테 조언을 해요.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거를 뭔 소리야? 그걸 딱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돼요 이제 장사를 어느 정도 올라올 궤도쯤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일리 있네? 바로 바꿔요 내가 인정이 딱 되면은 바로 바꿔요 그리고 얘기해줘요 야네 말이 맞다 아무리 내가 장사를 오래해도 내가 정답일 수는 없어요 완전 정답은 없어요 저도 놓치거든 계속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해 줬을 때 그걸 내꺼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고집만 강해요 그렇다고 뭐 고객들이 얘기하는 거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 보통 이제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마찬가지일거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집 소위 는줄 서는 집 이런 데는 주인이 왕이다. 주인이 법이다. 소위 말하는 손님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주인이 따라가면 안 된다. 사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아 손님이 알아서 내가 하는 거에 맞춰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분명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외의 집들은 사실은 손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거 얘기해줄까요? 저 해랑 네. 해산물집 오픈했을 때 네.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어요. 네. 비싼 맛 그만큼 제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좋은 재료를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제일 불만이 그거 있어요. 왜 인당시켜야 돼? 이렇게 비싼데?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주문받으러 가면 은 매일 녹을 먹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할게요? 지금은 단계... 당연한다는 듯이. 뜻이... 그렇죠. 그걸 내가 잡아 나가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거다 잡아 가지 않으면 룰이 어긋나 버립니다이 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직원들한테 안 받아도 된다 장사 안 해도 된다 자신감을 주죠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언젠가는 사람들이 너네한테 욕안할 거야 그렇죠. <웃음> 욕을 하도 먹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모든 사장님이 아마 그런 음. 생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은 알아서 인분대로 되게 신기해요 해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찾아오고 소위 말하는 지나가던 손님이 오는 게아니에이 아,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손님이니까 당연히 어느정도 숙진 하고 올 거고 원래 이 집의 룰이 이렇더라는 거는 이제 먹으려고 온 거니까 당연히 따라야겠죠 모든 사실 사장님들의 꿈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아까워도 나중을 봤을 때 우리 룰을 잡아가야지 이 생각으로 나는 과감하게 내보내도 돼 걸려가면 안돼 사실 그거는 오너가 해줘야 될 문제인데 뭐 저처럼 혼자 하거나 소비모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맞는 건가를 사실 판단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장사 잘 되면 그래도 내가 맞으라고 할수 있지만 장사가 힘든 상황을 여러분 때는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내가 정말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사실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근데 사장님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하고 네. 이게 맞는 건가? 어? 내가 틀린 건가? 잘하는 건가? 이거조차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것조차 생각을 안해요 근데 사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그래서 내가 될 사람 안될 사람 본다는 거예요 일단 고민을 하거든 고민도 없어요 우리가 알려줘도 하지도 않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생각조차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생각을 해야지 뭔가 바꿀 거 아니에요 그 생각조차 안 하는 게 거의 90%예요